어떤 연극에 어떤 역할을 는지 한마디 해주세요. 음, 수 있어요. 뭐라구요? 혹시 Shakespeare? s h a k e s p e a 니 e Shakespeare? s 스피어 e s p e a r e Shakespeare? Shakespeare? Shakespeare? Shakespeare? s h a k e s p 갔거든. 제가 올해 이제 데스노트를 했지만 데스노트는 단벌신사의 그 거북목 고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볼뱀이도 그렇고 쉑스피어도 그렇고 이상이 모든 자세를 자꾸 요구하는 바른자세 행보대사 쉑스피어 인력의 쉑스피어 역할을 맡은 바른자세 행보대사 배우 김동철입니다 동작 영화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또한번 다시 봤는데 여전히 좋더라고요. 16세기 이 땅에서 어떤 사랑을 했는지 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열심히 상상하면서 작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연 1월에 찾아뵈니까요. 좋은 공연 보여드릴게요. 다이어서 뮤식스피어의 세 분입니다. 전문성 이상이 김성철 배우입니다. 먼 왼쪽을 바라주시기 바랍니다. 다이어서 중앙 한번 향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서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아이 그러면 좋습니다. 자, 다같이 왼쪽편부터 한번 가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소개와 함께 이 쉐이크스플린 러브와 함께하게 된 소감을 또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강철입니다. 우선 오늘 이렇게 잘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개막이 3주차인데 어, 많은 분들이 또 되게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행복하고 공연 자체가 되게 어, 관객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작품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수 감사합니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<웃음> 네 지금은 21세기고 이제 2023년에 참 다양한 매체가 있잖아요 뭐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기자분들 모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또 미디어로 어,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사실 16세기에는 그렇게 다양한 예술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썼던 말들, 우리가 했던 글들, 그리고 기올라 그리고 모든 배우분들이 하는 말들이 곧 예술이 되고 그게 연극으로 만들어짐으로써 그게 엄청 다양한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예술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것을 지금 21세기에 녹여내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어 관객분들께 그게 되게 어잘 다가가는 것 같아서 문성은 어 얘기했던 대로 더 노력해서 더 나은 공연 더생더 더 흥미로운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나은 공연들 임할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다 모시진 못했지만 정말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이 공연을 메워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스태프분들도 정말 뒤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신데 저희의 이 어떤 과정들이 어, 앞으로 남은 공연 내내 관객분들께 더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 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 오늘만에 여기서 마무리짓시겠습니다 배우분들 그리고 프리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... 아... 아... 감사합니다. 랜탈을 해보도 하겠습니다.